지금부터는 이제 구독자님 그리고 시청자님들과 함께하는 질문 받기 시간입니다. 질문 받기 시간에는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받아서 제가 최대한 빠르게 답변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어떤 분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어, 애니메이션 어떤 거 많이 하세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해셨어요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 바로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분들이 뭐 상단 애니메이션에 들어가게 되면 여기 애니메이션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뭐 나타내기, 밝기 변화, 날아오기, 올라오기, 나누기, 닦아내기 뭐 실선문이 회전하면서 나오기, 확대 축소, 회전 뭐 이런 거 굉장히 많죠 그런데 여기 있는 것 중에서도 많이 쓰면 안 되는 것들부터 우선 알려드릴게요 여기 바운드 요런 거. 굉장히, 굉장히 별로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많이 쓰는 애니메이션,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제가 가장 많이 쓰는 애니메이션은 일단 밝기 변화. 제일 많이 씁니다. 그리고 재생 시간을 0.3초로 바꿔서 쓰, 쓰죠. 그리고두 번째, 제일 많이 쓰는 거. 올라오기. 엄청 많이 씁니다. 이 올라오기는 재생 시간도 한 0.5초로 바꿔줘요. 빨리 올라오게. 세 번째, 닦아내기 정말 많이 씁니다. 닦아내기는 뭐 왼쪽에서도 가능하고 오른쪽에서도 가능한데 그냥 저는 왼쪽에서 많이 쓰는 편입니다. 왜냐면 시선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많이 가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재생시간을 한 0.3초 정도 그리고 네 번째는 이것도 많이 쓰는데 확대 축소도 굉장히 많이 써요. 그런데 이것도 재생시간을 0.3초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애니메이션 요런 것만으로도 충분히 발표도 할 수가 있게 되는 건데요 자 일단 여기에서 애니메이션 팁을 알려드리자면 만약에 느낌을 좀 다르게 할수 있어요 회전... 회전 아, 요거 말고 요거 진짜 회전이라고 있거든요 요거 진짜 뭔가 좀 느낌이 좀 애, 애매해요 너무 느리기 때문에 그래서 요것을 요것도의 재생시간 0.3초로 바꿔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느낌이 있어요 진짜 느낌 있죠? 자 이거 삭제 삭제. 어, 요 애니메이션을 애니메이션 복사 해볼게요 애니메이션 복사 붙여넣기 애니메이션 복사 붙여넣기 애니메이션 복사 붙여넣기 하게 되면 이제 제가 가장 많이 쓰는 애니메이션이 완성이 된 겁니다 부패의 방지를 위한 대책 어떻게 교육해야 될까요?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네번째 요렇게 애니메이션을 쓸 수가 있게 됩니다 어떠신가요? 요렇게 제가 많이 쓰는 애니메이션이 이런 거였고요